음! 아빠 봐? 아빠 봐? 어, 먹고 그래요. 음, 잘 잤어? 아빠 뭐 먹고 있지? 그지, 그지? 이거 아빠가 볼까? 음. 아빠 보지 마? 어, 빠 음. 아, 많이 먹어서 기분 좋아. 둘찾도하 나는 유형? 아빠만 같이 해달던 유형? 응. <목소리> <목소리> 왜이 나, 나, 냐구 나, 나, 냐구 나, 나, 냐구 귀여운 사 나, 나, 나, 나, 나, 자 날개비 나 읽을 나겠으미 음. 아빠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와 이게 다 언제 샀어? 어저께? 풀었어 풀었어. 아니거든. 그 떡꼬였으시던 거야? 응가? 아빠 아빠. 응가? <웃음> 응가를못는응가를게응가오오오응응응응응응응오응오오오오응응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응오오오오응오응응 어이구 어이구 안녕 응. 응. 응. 응. 응. 응. 가자 조종사 응. 어, 안전하게 아 어, 어이구 딱한람 오픈카처럼 이렇게 딱팔 올리고 다리 마사지 니까좋아요 우리 나겸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쌰 떡, 토마이상어한 이렇게 있을 거야. 냠냠 그. 하미 냠냠 굿.